자, 이거만 보면 돼요. 형식으로. 여기, 봐봐. 요, 요, 동사원하고, 여기심지나심도하고뭐할 때? 시제가? 자,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랬지? 같을, 1, 2로 나눈다. 그쵸. 시제 같을 때와, 시제 다를 때로 나누면 된다. 시제 같을 때와 다를 때. 자, 이러면 이제 바로, 어, 요거를 1과 2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1. 1 볼까요? 1. 자, 결국,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문을, 공문이라고 해요. 공문. 복문. 이 뭐냐면, 어, 여기, 자, 가지고 나왔지만, 주어동사 나왔죠? 여기도, 대절에 또 나왔어요? 주어동사 나왔죠? 공문은 동사, 주어동사두개 이상 나왔어요. 두, 주어동사가 두개 이상이면서, 주절과 종속절로 이루어진 거. 이런 걸 공문이라고 해요. 그럼 이런 공문을, 여기 나와 있는 이 공문을, 이런 공문을, 뭘로 바꿔주는 거냐면, 단문으로 바꿔주는 거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단문이야. 단문은 주어 동사를 그냥 하나로 만드는 거야. 그러려면 여기 진주어절 속에 있는 다시 말하면 주인 집의 주인 아들을 뭐로 뺀다 이렇게 뺀다 두 개다 규칙은 똑같으니까 뺀다 이렇게 빼버리면 여기는 이 자리는 그대로 똑같이 나와요. 다를 게 없어요. 그대로. 이렇게. 어, 쓰임 주였으면 여기는 쓰임 주 나오고요. 그다음에 심드였으면 여기도 심드가 나옵니다. 단단 단. 주인집 아들이 한 명일지 두 명일지 모르잖아. 그래서 한 명일 때 s 붙이지만 두명 이상일 때 s 안 붙이겠지? 이 것만 차이가 있어. 그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변함이 없다 말이에요. 여기는 여기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주 원이 복수일 때는 예가안복수있다 여기까지 그리고 가장 핵심이 바로 뭐냐면 어, 아까 비교했죠. 진짜 같을 때와 다를 때왜냐면 지금 동사가 두 개였던 문장을 하나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미 동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어, 여기 나와있는 얘는 뭐가 돼야 되냐면 준동사가 돼야 돼요. 이렇게 바뀌어야 돼 이렇게 해서 뭐로 봐야 되냐면 준동사. 특히 무슨 동사 투 부정사로 바뀌어야 된다. 투 부정사로 바뀌어야 된다. 이때, 아까 얘기했잖아 시제가 같을 때 1번은 못 써준다 고했어 원형이, 네. 원형이. 응? 네. 뭐? 원형이 나와야 돼, 원형. 응? 네, 그렇죠. 원형이 나와야 돼, 원형. 여기 있잖아. 이 동사에 원형을 써주면 된단 말이야. 왜 시제가 다를 때못 써준다 고했어투 에브 mp. 아, PP 써주면 되는 거야. 투에 PP. 요거에 PP형 써주면 된다. 투 에브 PP. 이 문제인데 뭐. 자, 그럼 바로 적용. 공식 적용 합니다 It's i e e n i s n e e a d e d a d It's in d a d zone. It's in t 고 얘가 e a 원이야. n e It's in the dead z o s in e 요거를 빨리 뭘로 바꿔줘야되면, 투부정서바꾸줘야되는거지 아까 얘기했잖아. 투부정서로 바 얘를 투부정서화 시키는거. 요게 핵심이라고. 바꿀 때, 딱, 뭐만. 그지 시제만 보면 된다. 시제. 같아요, 달라요? 같아 같아요. 현재, 현재. 오케이. 그럼 투포스 원형에 이것만 바꿔줄 수 있으면 되죠. 투포스. 이 원형이 뭐야? 2, 2, 끝. 아, 타자는 정직한 것 같아. 끝. 그치? J는 어. 미인이었던 것 같아. 주인은 자거기심드였어심드였어 심트 심트 맞아? 네어두네 어, 네. 미안. 왜 이렇게 썼죠? 이렇게 일단 보물 단으로 바꾸는 걸로 가자 컨셉을 그다음에 누가 주인이 어 아, 미니였던 것 같아 b e 는어 뷰티 그지? 네어 아, 뷰티가 미잖아요 그래서 네. 반사 붙여서 보통 명사 보통 명사화 시킨 거예요. 미, 어 그렇구나. 그래서 주인은 미었던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 바꿀 때도 원칙은 가어 진주어. 그럼 진주어 속에 있는 주어 원, 동사 원, 이거를 바꿔주는 게 핵심이니까. 자 주어 를뺍니다 주인은 앞으로 뺐어요 이렇게. 주인 빼면 여기 변화가 없으니까 그대로 뭐야? 쯤도 빼면 되죠? 찜도 네. 이제 문제는 가장 핵심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거예요. 요거, 요거. 요거를 투정사로 바꾸는 거라고 했잖아요. 얘 어딨지? 투정사로 바꾸는 거라고 했죠. 투정사. 얘를 투정사로 바꾸는 거 이게 핵심이잖아. 얘를 투정사로 바꾸는하면 시제 비교해줘. 시제 비교해줘. 비교해봐. 이거야, 이거야. 시제. 얘는 뭐야? 아버지 바보. 얘는 뭐니? 과거. 시제 같죠? 시제 같으니까 보세요. 보소 원형. 이거 원형. B. 그렇지. 그리고, 어, B. 왜 이렇게 쓰는 거야? 뭐, 어려워요 됐어? 네. 자, 하나 더. 사단이 죄인을 사랑했던 것 같아. It, It. s 즈 네. 누가? 하다니. 누구를? 것 같아 이렇게 되네요. 음. 자 이거를 다시 한번 내려서 뭘 주어로 타잔을 주어로 가보자. 그러면 타잔이 주어로 나왔으니까 여기도 삼신이 나왔으니까 쓰이 아니라 쓰지라고 써야 되겠죠 주어가 주어 원 나왔잖아 주어 원 이게 주어 원이라고 얘기했잖아 이게 동사 원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제 이제부터 뭐만 하면 되는 거야. 요것만 바꿔주면 되죠. 동사 원만 투 원형인지 아니면 투유 p p 인지 결정해주면 돼요. 이거 결정할 때 뭐라 그랬어요? 시제 번호. 뭐야 시제? 현재죠? 네. 얘는? 과거에요. 아, 다르지? 네. 다르 어떻게 쓰는다고 했어? w o have? 뭐? pp. 이거 pp는 뭐야? 현재... 끝. 음.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은 안 사랑하는 것아 아, 하나 과거에. 제일 사랑했던 것 같아. 지금 아니란 얘기지. 그쵸. <웃음> 지금 사랑하고 있으면 이렇게 쓰겠니? <웃음> 아니지. 과거에? 아, 제일 사랑했던 것 같아. 응? 됐어 이거? 어 완전 완성됐지?